이 미라클 M70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는요 일단 쩔어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를 취미로 가지고 있어서 블루투스 마이크를 좀몇개 써봤는데 그중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음질 그리고 음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요밀어볼이 있는데 미러볼을 마이크 뒷곱 무늬에다가, 이게 아닌가? 장착을 해주시면, 그리고, 불을 끄면, 그냥 코인 노래방이 돼요. 진짜 이거 장난 아니에요. 아, 아,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그, 노래를 한곡 해보겠습니다. 벅스 같은 음악 어플이나, 유튜브 MR 가지고,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번 음질 체크하러 갈까요? 음질 괜찮지 않나요? 저는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잘놀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밤낮으로 사, 밤밤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음량 같은 걸좀 조절해서 사용을 해야겠지요.